어,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너무, <웃음> 너무 흥분했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꺼가. 그때 안녕하세요. 저는 젠즈에서 원대를 맡고 있는 롤러 박재우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젠즈를, 아, 티1을 좀, 이런 중간 경기에서 많이 쳤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3대0을 이기게 돼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3대0은 예상 못 했는데, 저희가 오늘, 솔직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연습 과정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저희가 지금 실력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경기를 다 끝나고 봤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솔직히 내심 속,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3대을 이겼으니까 이제 평가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운영적인 부분에서나 뭐 어떻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더잘 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솔직히 제가 칼리스 연습을 좀 많이 안한 상태였어서 살짝 불안한 감도 있었, 있었지만 일단은 칼리스라는 챔피언 자체가 저희 팀이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 되게 칼세나상대로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픽했었, 픽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라인전을 무난하게 가면은 너무 안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후반 좋은 픽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라운드 후반기부터 좀 그렇게 이야기 많이 나눴고 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지 다같이 정한 다음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발음 먹혔어도 뭐 솔직히 그전부터 애초에 이거 그냥 한타가면 이기겠다라고 서로 이야기 다 해놓은 상태였어서 그전부터 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진짜 실수 없이 실수 자, 자잘한 실수 말고는 다 잘해줬던 것 같아서 어 아직 결정 하나 남았으니까 한 6점 정도 주겠습니다. 어 이제 살짝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이제 좀 확실히 제가 연차가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어,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어뭐 라인전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뭐 어떻게 어떻게 할지도 잘 이야기하는 편이고 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성진이 형 말에 어, 오늘 좀 많이 못했다 생각해서 한 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어 이제 팀 이제 코칭 세프 쪽에서 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면 연습해보고 이제 연습해봤을 때어 진짜 좋은 픽인 것 같다 하면 바로 쓸 의향이 있고 어 서로 이야기 이제 맞춰서 나가면 살것 같아요. 어. 자, 기억이 잘안 나네요. 너무 <웃음> 너무 흥분했어 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 그때 그때꺼가 그때 어,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뱀픽이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상대의 뱀에 따라서 저희가 할게 달라져서 어. 그래서 그런 거그랬던것 그래, 같아. 그래서. 어, 저희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상은 이제 한 7, 80% 예상하고 있지만 그당연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런 중요한 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승을 준비하는 건 처음인데 어, 되게 기대돼 엄청. 제가 이제 이런 해외에서 하는 이런 뭐 대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되게 경험치도 더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 제가 더 잘해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부분도 엄청 많아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꼭 기회 잡아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3대2? 서로, 서로 3대2가 될것 같아요. 서로 누가 이기든 어, 저희가 이번에 결승을 진출하게 됐었는데, 이제 저희 팀을 이제 리그 때부터 보시던 팬분들은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애들도. 근데, 어, 저희가, 저희도 물론 힘들었지만 이렇게 노력한 끝에 계속 올라온 것처럼 팬분들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어 같이 앞으로도 더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솔직히 마음가짐의 차이는 비슷하다 생각해요. 이제 너무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관중도 없는 대회였었고 작년에도 물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물론 온라인 경, 오프라인 경기를 했지만, 관중들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우승을, 어, 결, 결승을 했어가지고 되게 너무 마음이 아쉬, 아,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첫 결승이었는데 이런 팬분들 한 분도 없이 경기를 하는 게 되게 공허했었던 것 같아요.